버거킹에 가면 플스5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카게입니다 요즘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콘솔 때문에요 돈은 없고 엑스박스 시리즈나 플스5 둘다 사고 싶긴 한데 이런 와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2 5 s Two for 5 mix and match buy and play game in app for chance to win 너무 부럽습니다. 이게 광고인 줄 알면서도 부럽고 저기 보이는 박스 안에 플스5가 들어 있지 않을 텐데 분명히 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너무 부럽네요. 근데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네요. 이런 와중에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미국에 있는 버킹에서 거 새로운 메뉴가 나왔나 봐요. 245 믹스앤매치라고 뭔가 두개를 5달러에 섞어서 주나봅니다 이 메뉴를 주문하면 랜덤으로 카운터 또는 드라이브스트로에서 플스5를 직원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이 광고처럼요 아부러 아무튼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해 드렸어요 이 영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랜덤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뽑아서 저의 사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? 죄송합니다. 농담이었어요. 이벤트는 이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된 이후에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치키 치키 치키 니야. 아브로.